약주인 계피는 육계피, 왕계, 육계도 있습니다. 산지는 중국이며 상품과 방향은 단맛과 매운맛이 함께 강하며 떫은맛과 점액성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용도미 성능은 개피는 성률이 달고, 매우며, 명운의 성화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으며, 개지는 성원, 맵고, 달며, 바아내기 온경통락, 통양거여의 효능이 있습니다. 개심에는 보양화률의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은 개피는 관위, 구풍, 교미, 수렴약으로서 사지골랭, 복통, 성혈화한, 요슬동통, 소변분리 등의 증세에 좋으며, 개시는 해열, 진통약으로서 풍한 표제, 복통, 한습비통에 응용합니다. 용량은 개피는 1에서 5g이며, 개지는 1.5에서 10g입니다. 금기사항은 개피는 음모양환자와 인부는 피한다. 개지는 정력에 의하여 열이 있을 때및 출혈 중엔 금지한다. 수치와 법제는 개피는 조피를 긁고 절편으로 하여 이용합니다. 처방전에는 개지탕, 팔미지 황환, 오령산, 개지복령환, 개지인삼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리는 약초 두충은 사면피, 사선, 사충에 있으며 산지는 한국, 중국이며 성풍은 껍질이 두껍고 외면은 황달색, 내면은 흑갈색이 광택이 있고 절단했을 때 강인한 흰 실을 끄는 것이 좋다. 사천성의 파중, 다련, 광원에서 산출된 것이 가장 질이 좋으며 청중이라고 부른다. 용도 성능은 성은 달고 약간 매우며 간신을 보하며 근골을 강화하고 안태의 효능이 있다. 효용은 강장, 강정, 진통약으로서 신허, 요술의 동통, 인부의 요종, 족쇄연약, 태동유산 등에 응용한다. 용량은 6에서 10g, 금기는 정력이 화하여 열이 있는 사람은 금할 것, 수치는 생용은 적으며 보통 소금물에 담갔다가 약간 누릴 정도로 볶아서 이용한다. 보충터는 자부음신 소금물볶음은 부신작용을 증단시킨다 처방내룸는 독활기생탕, 도충음이 있습니다 이 약초는 모란피입니다 모란근피, 단피가 있습니다 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이며 선품은 외면이 보라색으로 젊연과 내면의 흰색의 결정을 붙이고 새롭고 향기가 강한 것이 좋습니다 용도와 성능은 선미한 쓰고 맵고 혈혈을 깨끗이 하며 어혈을 흩어버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효용은 진저, 진통구강혈량으로서 두통, 복통, 부인과 질환, 월경불순 월경곤란, 정치라는 혈행정예가 있을 때 이용한다. 용량은 5에서 10g이며 금기는 비위허간 설사하는 사람에겐 구할껏 수치, 생용은 혈혈을 깨끗이 한다. 초재는 어혈을 흩어버린다. 촉탄은 지혈에 이용되며 기침을 잘 먹게 하며 열을 정상화한다. 처방계는 가미수유산, 서각지황탕, 대왕모랑피탕, 계지북영화온격탕이 있다.